learning and speaking 10 languages at once from p o l y g a r a Indonesian and Korean. s a l a m 안녕하세요. 아침 인사. s 라마 a m 안녕하세요. 점심 인사. s 라마 a 레 a 안녕하세요. 오후 인사. s 라 l a 람 안녕하세요. 저녁 인사. hello, a b a 안녕하세요. 할로. 안녕하세요. 슬라마 짤란. 잘 가십시오. 쌈바이춤바라기또 만납시다. 슬라마 타땅. 어서 오십시오. 슬랑 브로트무 뜨나무 반갑습니다. 콩글라 트로아시. 축하합니다. 시아빠나한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남아사야 정현 제 이름은 정현입니다. 쓰당 버릇무 등한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썰라마 맛깔 맛있게 드십시오. 드리마까시 감사합니다. 드리마까시 만약 매우 감사합니다. 사마사마 천만에요. 아빠, 그방, 사무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안다, 브라살, 다리마나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사야오랑, 꼬레야 한국인입니다. 브르비시 실례합니다. 마압. 미안합니다. 아쿠빈타 마압. 미안합니다. 디닥 아빠 아빠 괜찮아요 응가 아빠 아빠 괜찮아요 똘롱반뚜 도와주세요 똘롱 울랑이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똘롱 뚤리스 여기에 서 주시겠습니까 아빠이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빠 나마 다리이니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브라파? a p a h 얼마 얼마입니까? 바가이마나 사야, n a saya bisa p 자카르타에 Jakarta? 어떻게 갑니까? 브라파? 라마? 얼마나 걸립니까? 아 p a 아다 슈퍼마켓? 디, u p e 니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셀렉한 특한 돈볼 브안가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드림마카시 쯔빠라기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